안녕하세요. 필리핀 a 어드밴스 어학원입니다. 벌써 다음주면 필리핀으로 떠나실 때가 되었네요. 이 OT 안내 동영상은 최종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하고 픽업 안전하게 받기, 현지 도착했을 때잘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천천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꼭 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부모님들께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보이스피싱으로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게 꼭 말씀드리고 떠나주세요. 그리고 최종 오팀메일에 있는 비상연락처 메모도 부탁드립니다.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 비상연락처로 한국사무실과 필리핀 현지 부원장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나 바규오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꼭 부모님들께 잘 도착했다는 안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같이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하고 미리 연락해서 같이 모여서 출발하시면 더욱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항공을 이용하는 학생별로 연락처를 모아서 내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로들 미루지 마시고 내가 먼저 연락하시고 약속 장소 잡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티켓팅을 같이 하시면 되시고요. 이때 티켓팅 카운터는 항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항 입구에 있는 카운터 안내 게시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운터에서 티켓팅 하실 때 가져간 수화물 붙이고 기내용 짐만 갖고 비행기 타러 가시면 되시고요. 수화물 짐은 오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무게 측정해 가시면서 싸셔야 하는 센스 필요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시면 기내식도 주고 친절하고 예쁜 스티어디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총 4시간 거리고요. 비행 중 스티어디스 누나들이 입국신고서와 시간신고서를 줄 건데요. 그럼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국신고서를 써볼까요? 모두 영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네요. 여권이름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성별 쓰고 어렵지 않습니다. 출발지는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같은 우리 동네까지만 쓰면 되시고요. 필리핀 도착지는 엘레강트호텔 바교시티라고 쓰면 됩니다. 아! 여기서 학원 갔는데 왜 호텔을 쓰냐고요? 우리는 필리핀에 관광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도착지를 호텔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광객인 줄 알고 3 0일 무비자 도장 찍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입구신사 받을 때 며칠 체류하는지 가끔 무,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긴장하지 마시고 한달쯤 또는 3주에서 4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준비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상량을 챙기시고요. 감기약, 설사약, 진통제, 멘톨레담, 호시딘, 물파스, 데일밴드 등입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잔병이 설사와 감기입니다. 현지에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한국에서 가져간 지사제나 감기약을 먹고 진정되시는지 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매니저나 부원장님께 이야기해서 필리핀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출발 전 보험 안내해드리고 가입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현지에서 다닌 병원비 거의 99%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서류 챙기셔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필리핀 비자 SSP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영문 잔고증명서와 증명사진입니다. 영문 잔고증명서는 본인 이름의 통장으로 발급받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유는 부모님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떼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빙하여 하는 서류를 또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문 잔고증명서는 US달러로 표기되게 뜨시면 됩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시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5불안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문 잔고증명서 떼러 은행 가셨으니 간 김에 환전도 하시면 좋겠죠? 환전은 공항에서 하면 수수료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가까운 동네 은행에서 미리미리 미리 환전해 가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환전해야 할 금액은 8주 연수는 600불 정도, 12주 연수하신다면 800불에서 900불 정도 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달러는 100불짜리로 환전해 가셔야 현지에서 환전하기가 편리합니다. 이 비용은 현지에 도착해서 비자비랑 기숙사 디파짓, 전기세, 물세 내고 남은 돈으로 용돈하다가 돈이 더 필요하시다면 필리핀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이 직불카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가져가면 되시는데요. 시러스나 플러스 표기가 되어 있는 카드라면 필리핀 ATM기에서 돈을 뽑았을수 있습니다. 내 통장의 원화가 페소로 변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다음은 옷가지를 챙기셔야 하는데요. 제가 어 t 때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날씨가 어때요? 선선하다면 얼마나 선선해요? 낮에는 반팔을 입나요? 반바지를 입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필리핀에 도착하는 달에 몇 월달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저녁은 생각보다 꽤 쌀쌀합니다. 잘때 입을 두툼한 옷꼭 가져가시고요. 수면바지나 수면 잠옷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낮에 가장 더운 4월이나 5월에는 반팔에 후드티 가득한 정도 입으시면 되고요. 12월, 1월, 2월 달에는 낮에도 꽤 쌀쌀하기 때문에 두툼한 외투가 필요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7,8월 우기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외투도 바람하기가 잘 되는 점포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결론은 필리핀 바기오는 반팔보다 긴팔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참고하시고 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 바오를 벗어나면 여름 날씨입니다. 액티비티를 가시거나 배치들과 여행을 바기오 외의 지역으로 갈 때는 무조건 여름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놀러갈 때 입을 반팔, 반바지, 수영복,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필요한 물건 중에는 노트북과 전자사전, 비카 등이 있는데요. 노트북은 과제하거나 발표하거나 공부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전자사전은 핸드폰의 어플로 다운받아 가시면 언제든지 전자사전을 열어서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가져간 핸드폰은 필리핀 유심칩을 사서 요금 충전하면 필리핀에서 사용 가능한 전화기가 됩니다. 요즘 핸드폰은 만댕이라 디카 기능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두고 갈수 없는 핸드폰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부실하지 않도록 꼭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근처에는 스마트폰을 훔치려는 소매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스마트폰 주위에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픽업 받으러 갈때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공항이 3개 있습니다. 1터미널, 2터미널, 3터미널. 1터미널은 해외국적 비행기가 내리는 전용터미널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제주항공, 캐세이퍼시픽 같은 비행기는 1터미널에 내립니다. 1터미널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픽업 장소로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입국심사가 끝나면 짐을 찾고 자동문 밖으로 나가면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제트 방향으로 동그랗게 내려가시면 화장실이 보이고요. 그쯤 백마관광이라는 피켓을 든 필리핀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음,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잠시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리핀 픽업자를 만나면 A플러스라고 말하시면 되시고요. A플러스와 자기 이름을 말하면 가져간 명단 중에서 확인해 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버스로 안내해 주고 버스에서 나머지 2터미널, e 3터미널 학생을 픽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e 터미널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필리핀 에어라인을 탄 학생들일 건데요. 이 e 터미널은 필리핀 에어라인 전용 터미널입니다. 이 e 터미널 역시 나가시면 기다리는 의자에서 기다리시면 필리핀 픽업자가 백마관광 티켓을 들고 나타날 겁니다. 그럼 똑같이 A플러스 말하시고 픽업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3터미널은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제일 최근에 생긴 터미널이라 아담하고 깨끗하고 최신형입니다. 3터미널을 이용하는 학생들 역시 공항 나가는 대로 나오시면 세관원을 지나 문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공항로비 나오는 곳에 투명한 유리병이 있고요.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의류벽 건너편에 픽업 직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 만약 만, 바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놀라지 마시고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금방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픽업을 받고 새벽에 출발하게 되면 아침 7시쯤 바디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면 반갑게 매니저가 맞아 줄 거고요. 도착 당일은 기숙사 배정받고 다교 시티 투어를 하게 됩니다. 다교 시티에 가시면 다교 SM월도 보고 환전도 하고 생활용품 구입도 하는 일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레벨 테스트와 학원 적응을 위한 부원장님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개별 시간표를 받을 수 있고요.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는 정상 수업에 들어가서 시간표대로 하루 일정을 소화하게 되십니다. 다음은 학원 생활에 주의해야 할점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은 잉글리시 존입니다. 강의동과 로비, 휴게소 등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을 때는 영어를 사용하시고요. 평일은 외출 금지입니다. 잠시 슈퍼를 가시더라도 입구 가드 앞에 있는 출입카드에 기재하고 1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학원 생활하시다가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내일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가 끝나면 개별로 공항에 가셔야 하는데요. 마닐라 공항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토리 라이너 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조이 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픽업 받았던 백마관광 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어학원에서 이쪽 터미널까지는 가깝기 때문에 터미널까지 택시 타고 공항 가는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버스티켓은 일주일 전에 예매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수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보시려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티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 오시는 게 남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신다면 최대한 효과를 장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A플러스어 학원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즐겁고 행복한 연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